하이 동템노씨 나이스 미 no see. Nice 이 i c e to meet you. I love you. Winey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허 o v e you. I love y 좋 u I love you. I love you. I l o 지오퍼? 거기가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디올 가방들이 참 멋진 것 같아요. 어디 여행 가게에 있는 큰 가방도 좋고 세일백도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. 거기에 실제 소지품도 좀 넣다닐 수 있고 야외 활동 하면서도 충분히 일상에서 좀 캐주얼하게도 좀 멋스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. 이런 거저 시장보다 <웃음> 네. 너무 일상적이고 편하잖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옷을 잘 봐주는 친구를 데리는 거예요. 왜냐면 저만 그런 가요뭐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랑 잘 어울리는 게꼭 잊혀지 않더라고요. 제 3의 눈이 필요해 엘르 독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. 너무너무 반갑고요. 아 이제 새 초인데 올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해피뉴이어하시고 아, 지금 뭐 젠틀맨 오픈하고 있는 것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저는 곧 지금 찍고 있는 드라마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까먹지 마시고 엘르 구독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에 yeah, 시에 yeah.